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원인 또는 추가 공사비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근생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건축을 하려는데 갖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가운데 추가 공사비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공사를 시작할 때 책정하고 계약한 금액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으로 대체로는 공사 등을 하는 업체에서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건축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원인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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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추가공사비나 공사비가 증가되는 원인에 관한 것으로 상가주택이나 어떤 건물이든지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최초의 책정한 예산보다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가 대체로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부 잘못된 시공사들이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주로 최초 설계와 계약 당시의 생각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나 공법 또는 설계 내용을 바꾸려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대체로 욕심이 발동하는 경우로 진행하는 공정마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좋은 것만 챙기다 보니 생겨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설계나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잘 챙기기 어렵다가 공사가 마감공사에 이르면서 타일이나 조명 또는 위생기구 등의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타일이나 조명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생각나 바꾸다 보니 공사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골조공사에 있어서도 설계 도면으로 볼 때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 방의 크기 등을 바꾸고 싶은 경우인데 이는 일반 건축주들의 현장감과 공간감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시공자가 최초 공사비를 제출할 때 공사 수주를 위해 아주 싼 값으로 제시해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나 자재 등을 변경하려고 유도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는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추가공사비의 발생은 건축주나 시공자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런 공사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고, 합리적인 공사비로 시공을 하는 시공자라면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것도 시공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공사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고 이미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일로 자칫 이런 부분에서 하자의 요인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공법을 변경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받는다 해도 그렇게 받는 추가공사비 전부가 시공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받는 공사비 모두가 변경된 자재비로 또는 변경된 공법이나 철거 또는 수정되는 공사비로 다 들어가고 시공자나 작업자는 오히려 추가되거나 변경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다 오히려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는 좋지 않은 인상만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있고 합리적인 시공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을 유도할 이유도 전혀 없고 원만하고 하자없는 공사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계획된 대로 또는 계약시 첨부하는 설계 도면이나 공사비 내역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합리적인 추가공사비와 불순한 추가공사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추가공사비는 주로 변경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건물이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이 없는 건물이나 공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 변경의 원인으로는 건축주의 요청이나 설계자의 의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은 어떤 경우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런 설계 변경은 바로 공사비나 공사기간의 증가와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되거나 때로는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설계를 할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또더 좋은 생각이나 방법이 나온다면 아무리 공사비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자재나 설계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설계 변경을 시공자가 의도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시공자도 건물의 품질이나 공사를 위한 합리적인 의도라면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추가시키려거나 증가시키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사실 건축이 모든 점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순한 의도로 이게 좋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낮은 계약금을 부풀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번째로 추가공사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방법도 건축주와 시공자 두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건축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공사비를 방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설계를 할때 설계 내용과 자재 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서두르지 말고 좀더 여유있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건축의 모든 것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주가 중심을 잡고 특히 자신이 할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설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경우 로망에 빠져 하는 것마다 또는 보이는 것마다 다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바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 물론 꼭 해야만 할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와 공사 계약 단가 범위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경계하고 많은 건축주들이 염려하는 시공회사가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라는 점인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에서 이러저러한 핑계와 이유를 들어 변경을 유도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에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인 공사비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싼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과 경제 논리상 싼 것은 반드시 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을 지으시려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설계를 위한 건축사와 건축, 구조, 해체공사 등을 위한 감리자, 그리고 시공 전문가 등이 필요한데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건물을 짓고 임대자를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리는 설계 변경을 비롯한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건축 경험과 건축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들이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공사는 공사비 내역서와 공사계약서가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공사 중 발생하는 변경 부분이나 혹시 시공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기술적이거나 비용적으로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를 한 건축사는 그 건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건축주와 그 건물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설계자는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공사 내역서 검토, 시공업체 선정, 공사 계약서 작성, 공사비 지급 등을 비롯해서 공사 관리 감독, 하자 관리 등 건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추가 공사비 문제 해결을 비롯한 건축 전체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한 바로 CM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건축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축주들에게는, 이러한 CM제도가 큰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추광사비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추가 공사비나 공사비가 증가하는 원인, 두 번째로는 추가 공사비 발생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추가 공사비와 불순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또네 번째로 추가 공사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섯 번째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을 보면 마음도 변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도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에 눈이 가기 마련이어서 예산을 초과하기 마련인데 상가주택을 짓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떤 이유든 변경을 하거나 고치는 것은 모든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